안녕하세요 저는 티어린 탑 칸나 김창동입니다 첫 세트는 좀 쉽게 이기고 두, 두 번째 세트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썸미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래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뭐탑라인전은좀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는 제가 좀더 성장했다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 저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딱 KDA 딱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좀더덜 죽으니까 약간 제 생각도 약간 안정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일대1은 그냥 뭐 라인 좀 굳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거의 좀 즐기려고 약간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거는 제가 한7할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SKT 대대로 뭐 탑들은 상여기원과 1대1을 많이 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1대1 하자 라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처음에 1대1 할 때는 좀어 내가 베이커랑 1대1을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신기했었는데 <웃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 적응을 잘 할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경기를 뛰고 하니까 성장한 것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달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뭐 대본대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다 제가 거기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따로 연습 같은 건안 합니다 저는 형씨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인터뷰도 수차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뭐뭐 뭐 다른 사람들도 잘 알다시피 엘리미는적 정글 들어가는 걸 약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커즈형은 상대 정글도 많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좀 시야적으로 좀잘 먹고 그리고 성장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비유할지 모르,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 저희 신석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막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음식도 맛있게 나와서 아주 편리합니다 보통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느 날은 뭐면 종류에 나올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어느 때는 피자 나올 때도 있고 약간 치킨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밥류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가 좀 설레요 좀 힘들다고 안 하면 또 거짓말인데 또 약간 좀 힘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 경험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경험을 또 언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신 만큼 더 좋은, 경기고,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